Hi, everyone. I'm Hanyojin, Korea Costume Player. Today, I review to Marcello Balenci exhibition in Korea 2021. It is first time of my English review, and I'm not good at English, so I ask your understanding. Marcello Balenci is hyperrealism artist in Italy and famous YouTuber. He draws common things that fruits, beverages, objects, and c h a r a c t e r s We can see that object everywhere. He make art in daily life. He use most available things, not only subject, but also art materials. I think he likes potato chips and chocolate things and fruits. because I could see a lot of t h e paint in the exhibition. I came to mind a l f a r e d d l l e r when w a t c h Marcelo paint of gold bar, mirror self-portrait, and sunglasses because of his sensible self-portrait. I think this exhibition is good for one who interested in technique and skill of drawing. It exhibits 24 March to 22 August in 2021 at Yongsan I Park Mall Popcorn D Square. If you visit this exhibition, you can see the original works Hyper realism art. Thank you for watching my review. 네, 한효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어 리뷰를 해봤네요. 어, 이탈리아 작가였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못할 것 같아서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영어 리뷰를 어설프게나마 해보았고요. 어, 현대 예술이 어떤 주제와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극사실주의 작품의 실물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마르첼로 바랭기 전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 작품들이 어떻게 상품화가 돼서 마케팅이 되는지 그것을 참고할 만한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보면서 저는 현대예술이 예술가 일방의 예술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는 쌍방의 예술이라는 다 것을 한번더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술가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고 관객이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두 가지가 일치하는 전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었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2013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되게 성공한 유튜버가 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관객들은 사진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그 그림이 얼마나 사실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에 왜 관객들이 열광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어, 4월부터 시작된 이전시 8월까지 계속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람료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 좀 부담이 되게 적은 선의 관람료니까 네, 그 현대 회화 작가, 극사실주의 회화 작가의 작품, 실물 작품이 궁금하신 분이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코스플레이어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